자, 이번 시간은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좀 말이 복, 그 헷갈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은 리셋이에요리셋은 여러분이 리셋하려고 선택한 그 버전 이후의 버전들을 다 지웁니다. 리버트, 이번에 살펴볼 것은 리버트인데요. 자, 리버트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 버전을 취소해서 그 버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리버트입니다. 헷갈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헤더 태그 추가를 제가 커밋했는데 이 커밋이, 이 커밋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버전은 유지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 이 버전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수정사항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리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r-e-v-e-r-t가 리버트예요. 자 여기서 헤더 태그 추가를 선택하고 리버스 커밋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저게 git으로 치면 리버트 커밋입니다. 자 리버스 커밋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헤더 태그 추가라고 하는 저 커밋이 삭제된, 리셋이라면 삭제가 됐을 건데 리버트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커밋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태그 추가 이전의 상태인 수정사항의 수정사항으로 어,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관찰해보세요. 자, y e s 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header 태그 추가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커밋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header 태그 추가라고 하는 이 버전을 리버트 했다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버전을 선택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h1 태그 바깥쪽에 헤더로 감싸준 이 버전에서의 변화가 취소되고 그 이전 사항인 수정 사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태그 추가가 아니라 수정사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 태그 추가를 리버트하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을 리버트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디 태그를 추가하고 바디 태그 상태로 리버트를 하고 싶다면 순, 역순으로 얘를 리버트, 리버트, 리버트, 리버트를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바디 태그 추가를 리버트 하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 예, 자 우선 태그 추가는 이미 리버트를 했죠. 그러니까 수정사항 추가해서 선택하고 리버트 커밋 그러면 이렇게 잘 커밋이 됐죠. 그 다음에 리드미 MD파일 추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리버스 커밋 그러면 역시 잘 됐죠. 바디 태그 추가를 취소하고 싶다면 바디 태그 추가를 선택하고 리버스 커밋 지금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커밋을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 바디 태그 추가라고 하는 이 버전은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가 추가되기 이전 상태로 리버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태로 리버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개의 버전을 건너뛰어서 리버트를 하게 되면 컴플릭트라는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리버트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방법, 버전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리셋과 리버트 좀 헷갈려요. 자 리셋은 선택한 버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리버트는 선택한 버전을 취소해서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 그게 리버트, 리셋입니다. 리셋은 버전을 지워버리는데 리버트는 버전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되돌린 버전으로 커밋을 만들어 주는 것이 리버트입니다.